강가에서 몸을 씻는데 오히려 기름 같은 것이 묻어 더 지저분해지는 꿈. 애써 일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한다. 강가에서 손발을 씻는데 강물이 더러워 씻지 못하는 꿈. 강가에서 손발을 씻는데 강물이 더러워 씻지 못하는 꿈을 꾸게 되면 애써 일하지만 성과가 없다. 또는 직장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그만두지 못함을 의미한다. 강물에서 몸을 씻는데 오히려 몸이 더러워진 꿈. 성실하게 일을 하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구속당한 곳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비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거나 비를 씻는 꿈. 비가 여러 개 있는 것을 보거나 비를 씻는 꿈은 좋은 법과 충실한 부활을 얻는다. 비를 씻는 꿈. 자기의 고집만 내세우지 않고 현명한 판단으로 일을 처리하면 주위의 신임을 얻는 꿈. 그릇을 씻는 꿈. 길몽으로 그릇을 씻는다는 건 잡다한 애군. 근심, 걱정거리를 떨쳐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꿈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 것이다. 냇물에서 손발을 씻는 꿈 어떤 단체에서 자기가 소원한 일이 성취될 징조. 눈을 깨끗하게 씻는 꿈 사업 기반을 토대로 세력을 확장시키고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미루어졌던 일이 해결된다 뜨거운 물로 몸을 씻는 꿈 여러 사람에게 사랑이나 은혜, 도움을 받거나 작은 소망을 이루게 됨 맑은 물로 발을 깨끗이 씻는 꿈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게 됨 맑은 물의 가지를 깨끗이 씻는 꿈 여자가 꿈을 꾸면 합궁과 임신을 하고 남자가 꿈을 꾸면 일복과 재물을 얻는다. 수신제가, 직업, 행제, 돈, 잔치, 파티, 공부, 연구, 연습, 연마, 훈련, 성찰 건축, 기원 등이 있다. 맑은 물에 다이아몬드를 깨끗이 씻는 꿈. 과거에 지은 악업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새로운 인간상으로 태어난다. 신분이 높아지고 명예가 두높아진다잠에 반성한다. 머리를 빗거나 감는다든지 깨끗하게 씻는 꿈. 자칫 목은 근심과 장애 등 굳은 일이 해소되고 질병과 우한이 물러가며 연인이나 친구와의 불안한 오해가 해소되게 된다. 부부가 둘다 함께 머리를 빗거나 감는 꿈도 길몽이다 목에 낀 때를 깨끗이 씻는 꿈. 혼자서 뒤집어 썼던 누명을 벗게 됨. 목을 깨끗이 씻는 꿈. 부정한 일로 오해를 받았다가 풀리는 꿈. 오해를 받지 않는 것이 좋으니 처신에 신경 써야 함. 몸을 뜨거운 물에 씻는 꿈.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무난히 시험에 합격한다. 물을 맑은 물에 씻는 꿈. 사업이 잘 되며 재물과 돈이 들어온다. 무언가를 씻는 꿈. 씻고 있는 것이 깨끗해졌다면 운세가 상승하겠지만 아무리 씻어도 더러움이 가시지 않는다면 운세가 하강할 징조. 적어도 며칠간은 불행한 나날이 계속될 것을 암시. 배를 씻는 꿈. 모든 재앙이 사라질 것을 암시한다. 단, 입이나 발만 씻는 꿈은 관직에서 물러나게 될 징조. 배추를 맑은 물에 씻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성을 갖는다. 몹시 고된 기술을 연마하여 국가기술고시 및 자격시험에 합격한다. 보근파트의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고사가 있거나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세숫대야 물에 손발을 씻는 꿈. 신분이 새로워지거나 근심 걱정을 해소시킬 대상을 얻는다. 손발을 물로 씻는 꿈. 병이 회복되고 근심이 사라지며 미혼자는 결혼이 성사되는 등 입학, 취직, 당선 등 좋은 소식이 있음. 손을 씻어도 깨끗해지지 않는 꿈. 일이 떳떳하지 못하니 빨리 손을 떼라는 암시. 송장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희귀한 문예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새로운 사업에 착수하여 상당히 좋은 성과를 올리고 많은 돈을 벌어 부자가 된다. 일거리, 재물이 있다. 수수사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모든 잡념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학문과 질의탐구, 참외반성, 작품 창작. 수도 등이 있다. 시금치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마음을 바르게 닦아 옳은 행동으로 선업을 쌓게 된다. 쑥갓을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료를 놓고 깊은 연구 끝에 신소재를 발명하게 된다. 어둡던 과거를 떨쳐버리고 참에 반성하여 깨끗한 새 사람으로 태어나 참신한 인간이 된다. 아무리 씻어도 때가 벗겨지지 않는 꿈. 아무리 씻어도 때가 벗겨지지 않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노력한 만큼 보수를 받지 못해 낙심하게 된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쌀을 씻는 꿈 집안에 새로운 변화가 생기고 손님을 초대하는 등 좋은 일이 생기거나 하고 있는 일에 새로운 일거리가 생겨 바쁘게 됨.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꿈 얼굴을 깨끗하게 씻는 꿈을 꾸게 되면 합격 또는 승진을 하거나 쌓였던 고민이 깨끗이 해소된다. 얼굴을 씻는 꿈 근심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꿈 오이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미끄어진 사고와 더러운 몸을 말끔히 씻고 청정한 마음으로 심신을 닦는다. 오팔 목걸이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망상과 오욕을 떨쳐버리고 자성청정하여 깨끗한 본성으로 돌아간다. 어떤 일에 혼신을 다해 참된 뜻을 성취한다. 옷에 묻은 대변이나 소변을 물로 씻어내는 꿈 옷에 묻은 대변이나 소변을 물로 씻어내는 꿈은 얻었던 이권이나 행운을 다시 놓치게 될 조짐이다. 옹물을 퍼서 손발을 씻는 꿈 우물물을 벗서 손발을 씻는 꿈을 꾸게 되면 고심 끝에 골치 아픈 일들을 해결하며 미혼자는 결혼하게 된다. 은하수를 건너고 목욕하며 손발을 씻는 꿈. 국가나 사회의 고급에 속하는 직위, 신분, 운세 등에 관계된 꿈이다. 입을 씻는 꿈.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자신의 배나 하복부를 씻는 꿈. 배를 씻거나 몸을 씻는 꿈은 그동안의 근심을 떨쳐내고 새로운 기본으로 다시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자신이 소망하는 일이나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며 재물과 이권이 생겨 기뻐하게 될 꿈이다. 자신의 배를 씻는 꿈. 모든 재앙이 사라짐. 자신의 신체 중 입이나 발만 씻는 꿈. 관직에서 물러나게 된. 채소를 씻는 꿈. 사업이 잘 되고 재물이 들어온다. 침대를 물로 깨끗이 씻는 꿈. 젊은 환자의 경우에는 병상에서 일어나지만 나이 많은 노인은 저 세상으로 떠날 준비일 수도 있다. 환자가 아니 경우라면 장차 행운이 찾아온다. 폭포수 물로 머리를 깨끗이 씻는 꿈. 학생은 머리가 맑아지고 학업 성적이 오른다.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하수구에서 손을 씻는 꿈. 계전의 정이 있어도 죄가 가시지 않는다. 하얀 산호 반지를 물에 깨끗이 씻는 꿈. 여태껏 고통받던 것들이 씻은 듯이 말끔히 사라진다. 창조, 발생, 발전 등이 있다. 호수가에 들어가 몸을 깨끗이 씻는 꿈. 과거의 자기 잘못을 깨닫고 참회하여 참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징조로 하는 일마다 순순히 잘부리는 길몽 화장실에서 손발을 씻는 꿈 소원 충족, 근심걱정에 해소, 신분이 돋보이게 될 일과 상관한다 흙이 묻은 고구마를 맑은 물에 깨끗이 씻는 꿈 무척 어려운 과정을 통해 끈기 있게 참고 견디어 마침내 훌륭한 대업을 성취하게 된다 연구, 시험 공부, 작품 창작, 상품 개발, 발명, 수도 기상 수신 등의 밝은 서광이 있다. 신는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